이즈아 생일 축하해 띄워. 응 음, 오빠한테도 고마워 그래 오빠 뽀뽀해줘 뽀뽀 오빠 뽀뽀 음, 우리 지호 생일 진심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지효 생일 축하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어, 맛있어? 진짜 로봇 온다. 신기하다. 어우 <웃음> 우리한테 <조금 더 가까이 웃음> <따라오지 그대 웃음> 잘 먹네요. 저 코에 <웃음> 조금 못다 <뒀다>. 이렇게 <웃음> <Yeah? 웃음> 맛있어?